오늘 네오플에서 신규 프로젝트 오버킬의 티저 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언리얼 엔진4로 제작된 PC 온라인 게임으로 던전앤파이터 IP를 활용해 횡스크로 액션 RPG를 개발한다고 설명이 적혀있는 걸 보면 이전에 공개된 프로젝트 BBQ와 다르게 좀더 기존 던파 비슷한 스타일의 게임일 것 같은데요. 이전에 공개된 프로젝트 BBQ가 고퀄리티 시네마틱 영상을 공개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펭스크롤 전투 방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오늘 공개된 오버킬은 원작과 비슷한 방식인 펭스크롤 액션 RPG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티저 사이트에는 원작을 플레이했던 유저들에게 익숙한 펜돈 마이어, 엘븐 가드, 거대 비공정의 모습을 볼수 있었으며, NPC들의 새로운 모습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특히 단진의 다소 우스꽝스러운 등장 모습이 무척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던전 내부의 영상도 공개했는데, 펭스크롤 게임이지만 3D 그래픽을 활용해 배경을 좀더 깊이 표현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릭터는 인력 채용을 겸비한 티저 사이트다 보니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캐릭터인 남 기검사, 남 건어, 여 격투가, 여 마법사, 여 프리스트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오버킬만의 새로운 캐릭터는 볼수 없었는데요. 전직이나 스킬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을 텐데 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신규 프로젝트인 오버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채용을 겸비한 사이트다 보니 게임에 대한 정보는 좀 부실했지만 펜스크롤 액션 RPG를 좋아하는 유저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